네. 정말 슬프게도 지각을 해가지고 <웃음> 지금 화장도 못하고 나왔어요 지금 열심히 운전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가면 늦진 않을 것 같은데 화장을 거의 못해가지고 걱정이네요 어? 운전교체 예. 그럼 저는 엄청나게 운전을 해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촬영을 하고 올게요. 영상이라고. 그래? 됐다. 내가 <웃음> <너>, 너무 습한데 그래. 영상지 보니까. 이이 진짜. 칼리한 펄트 잘라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펼쳐가지고 아래로 내주셔도 되고요 아 이렇게 거쳐가지고 어? 거기 한번 살짝 더 이쪽으로 자 좋아요 오! 음, 청관이 끝났다! 찍은 것만 해도 다행이야 합시다. 와, 진짜 오늘 이건 기적이야, 진짜. 나 있잖아, 오늘 사실 브이로그 작정하고 찍으려고 했는데 작정은 나버리고 작정하고 찍는 건 어떤 건데? 안녕, <웃음> <웃음> 어, 안녕. 집에서부터. 오늘은 이렇게 입었고요. <웃음> 지금 아직도 잠에서 들깬것 같아. <웃음> 운전은 <웃음> 조심해줘. <웃음> 당연하지. <웃음> 야, 진짜 우리 진짜 여기 막 진짜 제정신도 아니게 온것 같아. 그니까. 저희는 지방에 사니까 이게 뭔가 어디 진짜 늦으면 차표 시간부터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오늘 정말 거의 포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하지만 해냈다 해냈다 내가 해냄 와 오늘 진짜 차에서 화장한 거 치고는 나쁘지 않게 됐다 어, 예쁘던아내 <웃음> <웃음> 인생 왜 이래 연주부터 짜증나 신기한 게 어디야? 나 약간 내, 내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하는 편이어가지고 아예 그냥 애초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내가 굉장히 원망스럽고, 하여튼 여러분,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. 어차피 중요한 건 이제 다 끝났으니까, 오늘은 이제 어떻게 끝났는지 <웃음> 집에만 안전하게 가면 되지. 잘 <놀람> 알아.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예쁘다. 이런 컵이면 안 돼? 아 맛있겠다 와나 오늘 진짜 완전 진짜 화장 안한 사람 같아 한 사람 같아 <웃음> 아니 그니까 러 평소보다 너무 연하게 해서 언니 한 사람 같아 아니 <웃음> 물어봐도 한 사람 같아 짜증나 이렇게 t 이 많이 꺼서 좋다 진짜 하늘 보는 느낌이 살짝 나 약간 우리 그 가루 가루 가루 가루 가루 아니야 완전 이쪽에서 저거 아니야 밥이랑 아니야 밥이 짜잔 옷을 보러 왔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입었어요 우와 우와 주지 말저 응. 기회 갖고 싶다 <웃음> 우와 귀여워 마셔보자 그래 오! 우와! 맛있다. 거짓말. 아니야. 근데 진짜 맛이 없진 않거든? 근데 중요한 건뭔줄 알아? 얘자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야. 나쁘잖아 새콤해. 잠깨기딱 좋아. 여러분 저희는 이제 춘천으로 갑니다. 한 시간 반. 갈만 하다. 지고 <웃음> 있으면 좋겠다. 아 어, 이거 집 가는 길 너무 좋다. 저 롯데타워가 확실히 서울 같아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한것같아니까 <목소리> 안녕 여러분. 저는 집에 왔어요 머리 완전 산발저 <웃음> 진짜 오늘 아침에 늦잠 자가지고 제가 웬만해서 그렇게 늦잠을 막 자주 자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날은 진짜 잘 일어나는데 아 오늘은 진짜 웬일로 늦잠을 자가지고 하, 저 진짜 또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<웃음> 하여튼 그래가지고 진짜 시간 간당간당하게 막 도착했거든요 일단, 자괴감, 자괴감 엄청나게 해가지고 갔는데, 이번에그 작가님 스타일이 굉장히 약간 이렇게 몽환적이고, 이렇게 뿌연 느낌의 뭔가 이렇게 안개 낀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사진이었는데, 어, 그렇게 찍어볼 수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. 심지어 요게 아마 그 유튜버 사이다님이 이제 아마 원피스 같은 거 드레스를 다 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? 근데 그거를 또 입어볼 수가 있어가지고, 근데 또 드레스가 굉장히 뭔가 무게감도 있고, 이렇게 퀄리티가 진짜 좋아가지고 그런 것도 입어볼 기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단숨에 영상 보고서 신청했었던 건데 하길 정말 잘했다 <웃음> 이제 또 사진 또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정말 무슨 드라마틱하게 좀 아직도 지금 오늘 하루가 지나간 게 꿈만 같아요 <웃음>